또 인사를 해야겠지, 음. 응? 인사를 해야 쓰겠냐, 안 해야 쓰겠냐? 애방이 <웃음> 응? 아무 소리 안 해, 애 응? 아무 소리 안 해. <웃음> 왜 아무 소리 안 하냐고. 바로 한번 하게. <웃음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늘 또또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 또 내가 깍두기를담아볼려고물 하나로 준비해버렸어요. <웃음> 하나 할 거예요, 딱 하나? 아, 하나만 할 거야. 물뭐 하나만 할 거야.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안 먹고 딸줄 거요. 예 만날 수는 있어요. 응? 만날 수는 있냐고. 어떻게 하냐? 그래도 가야지. 뭐 그렇다고 뭐갈 때라 안가안가안 가겠어? 물을요 오늘은 깍두기를 맛있는 깍두기 담을 거예요. 이게 무가 별로 맛있게 생기질 않았어 무가 맛이 간거 같아. 응? 무가 좀 맛이 간것 같아 좀. 지금 퍼근 포근, 퍼근 거리게 보이지? 퍼근해 네, 보여. 이게 물이 많아야 맛있는데 이거는사 등분보다. 5등분을 해야겠어. 넓적해. 넓적해가지고 얼마 안 된다. 하나를 얼마 안 되네. 이게 딱 좋아요. 응. 너무 많이 담만면안 돼. 음. 이 정도만 소금 너무 많다. 넣어놓고 여기에는 또 당근을 좀 넣을 거예요. 어떤 분들은 당근 넣는 거 싫어하는데 이 깍두기에는 피 당원을 넣어야 돼 그래야지 무도 아삭아삭하고 국물이 느리하지도 않고 절굴 때 이렇게 같이 절어주면 무에서 매운맛이 빠지면서 전맛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당원을 넣어야 돼 그래갖고 무가 아삭아삭하니 맛나불어 이렇게 절궈졌어요 이 정도로 국물이 이만큼 나왔네요 국물을 좀 따라낼 거예요 그리고 배를 갈아서 넣을 거니까 국물 좀 따라낼게요 아기는 고춧가루를, 장갑 끼야 되는데. 이렇게, 이놓고 제가요, 깍두에다가 배를 좀 갈아서 넣으려고. 그래가지고 그 국물로, 어, 이번에는 좀 국물을 좀 미시해가지고 그 국물로 나중에 김, 그 국수 비벼먹을 거예요. 그래서, 배를 배하고 양파하고 좀 갈아 넣으면 은 국물이 바짝지근해가지고 여기 풋마늘이에요. 풋마늘 집에 있어가지고 풋마늘 넣는거예요참 이거 깍두기 덜근 시간 말 안했네. 40분.. 아 50분 정도 덜궜어요 풋마늘하고 파하고 조금 섞어서 마늘 생강 내가 깨 지금 바로 볶았네 깨가 볶아는 거 없어가지고 지금 바로 볶아 뜨끈뜨끈한 깨가 한컵 조금 안 되게 부어야 되겠어요 새우젓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<웃음> 새우젓 반컵 이게 뱃물을 부어줄 거예요 또 넣어? 고춧가루 더 넣어야지 허야지 고춧가루는 뭐빨간 뭐 갈라면 더 넣어도 되고 덜어도 되고 하니까 본인의 취향에 맞춰 사고 여기에 에 내가 아 여기에 뭐를 넣냐 그러면 어 이거 방울도마도 넣을 거예요 이거 밥 먹을 때 여기 깍두기 먹으면서 방울도마도 먹고 방울도마도 많이 먹을수록 좋잖아요 몸에 좋은 거니까 근데 잘안 먹어져서 깍두기 넣어서 먹으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방울도마도 김치 다된 거예요 이제 음, 다 됐어 하나 먹어볼게 익어야지 맛있지 익어야지 응? 어우 눈맵다 응딱 응, 됐다 아니야 깍두기는 응, 아니야. 바로 먹어도 맛있어 아 이게 또 풋마늘이 또눈맵나가응 풋마늘 눈맵나 아. 끝난 거예요? 응 어우 매워 조금밖에 안, 넣는, 안 넣어도 맵네 응. 방울토마토를 김치로 먹자 <웃음> 이게 방울토마토가 몸에 좋아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안 먹어지더라고 또밥 먹고 나면 배불러서 못 먹겠고 그래서 깍두기다 넣어서 이렇게 반찬처럼 먹으니까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깍두기에다가 방어토마토 넣어서 담아봤어요 맛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빠이빠이